사명식 수도구태부터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기본형이. 일단 먼저 사명식 수도태부터 정의부터 들어간다 여기서 다 출발되는 을 거니까. 네. 그럼 결국 너희는 능력의 삼형식 명자로 써야 돼요. 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네. 다음에 뭐 나오니? 목적어. 그치?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인지, 주격도인지 구별할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주어인 명사와 또는 대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인 명사, 대명사가 서로 뭐가 같은지 추와 단수단수 단수. 복수, 복수. 같이 주격보가 될 수도 있잖아, 개념.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개념. 어, 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무슨 100% 목적어됩 된다. 이 목적으로 취해, 하나만 취했잖아? 여기 360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수동태. 그치? 이게 기본 개념이야. 3 6 0도 수동태 기본 개념이야. 여기부 정리한 다음에 끊어져. 어. 하이, 아, 자, 이렇게 온다.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다. 목적어가 주어로 온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니?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네. 그죠? 이거 기본이야. 아니, 힘이었는데 여기도 힘 쓰면 안 되잖아. 히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바꿔준다? B p l PP로 바꿔준다. 그죠? 그죠? B p l PP로 바꿔준다. 자, 일단. 그리고 바이플러스. 자요게 오죠? 자 뭘로? 어 목적격으로 와야죠. 목적격. 이거 아이언드인데, 여기 목적격. 여기 아이였는데 여기 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미라고 해야지. 목적. 중비드가 역다 오니까 이거 맨날 이거 틀려. 그렇게 내가 바뀌면서 애들 그대로 써요. 내고 이게 일로 온다 보면. 벽은 바꿔줘야지. 이제 위치가, 얘는 이제 목적 했던 게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어, 여기서 대상이었던 게주체가 바뀐 거야. 하지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수동태 기본이에요. 당한다. 여기서. 요거는 뭐야?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 한다잖아. 한다. 그 행위를 한다. 중요한 건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 근데 얘는 목적어,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내가 누굴 때렸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맞은 거잖아. 당연히 뭐예요. 당한다. 이런 개념, 당한다. 이런 개념 파악하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남아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이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현재형일 때는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는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의미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세 개. 알겠지? 어 그럼 여기서 이걸 소화해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수는 여기에 시제도 여기에 의미만 여기에 있다 의미만 여기에 있다. 메이크였다면 여기 메이드 그지 어뭐 만들다 뭐 이런 뜻으로 어 의미가 여기 있을 거요수 시제의 위미 합친 게 이제 다가 동사가 이 동사야 그래서 이 기본이야 이거 기본. 자 여기서 기본 개념이 왔습니다 다시 어수 어스, 잘 봐. people, 그 다음에 them. 어스, people, them. 이게 뭐쓴 거야, 지금? 또 뭐? 어. 아, 하나 더 써볼까? you. 됐니? 어, 이런 것들. 됐지? 뭐 어, 다음에 얘기해 본다고요? 구체적으로 쓴 거야. b 이 다음에. b 이 다음에 이런 게 왔을 때는, 자, 잘 봐. 이런 건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자,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주어기 이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안 써도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그렇죠 일반 주어. 어떻게 이제 너희들, 뭐 아니면 우리들, 아니면 사람들, 그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략도 가능하다. 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삼형식 수동태다. 삼형식 수동태다. 잘 들어야 돼. 삼형식 수동태다. 근데 얘가,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로? 다시 갑니다. 주어. 주어. 자. 동사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헐. 이거 수동태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왜? 얘를, 얘를 이렇게 삼형식 동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되냐? 타동사 9입니다. 뭘로 옮겨왔어요, 지금? 순수한 삼형식 수동태에서 바로 뭐? 타동사 9의 수동태로 지금 건너온 거야 타동사 9. 하동사 구의 수동태로 다시 넘어왔어요. 이 삼형식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어?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조어이 플러스 그다음에 피 p 됐니?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점치사 붙어 있어요. 됐니? 어, 됐어. 그러면 이제 뭐 y 플러스 이렇게. 이거 이거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이기죽적이 와야 된다는 사실과 여기서는 목적적이 온다는 사실과 앞에서 밝힌 대로 뭐가? By them, b y u s by people, I는 생략도 가능하다는거그 그치? 반복해 줄지? 요거 요거. 비플러스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수. 또 시제. 의미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아, 있어요. 전시사는 왜 붙어야 된다고요? 얘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고가 된 거야. 얘가 없었다면 수동세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B+, PP, 전치사까지 붙어 있어야 돼. 자, 아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타우사북까지 걷는 다계 절로 갈 거야. 절로. 어, 뭘 해볼까요? 뭘 응? 해볼까? 음, 이렇게 해볼게. 어, 타자니. 자, left, 철절하고 있어 자, left, at, 누구를 비웃었다? Jane을 비웃었다 봅시다 자, 이게 자동사예요, 자 봐요. left는 자동사, 얘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요거 다를 뭘로 본다? 타동사, 구로 본다, 설명식 동사로 본단 말이야. 타동사, 구로 본다. 이게 이제 언어학자인 총스기가한 짓이야, 이게. 됐어. 이거 수동태 가능하다? 가능하다. 알겠어? 가능하다 해봐야 돼 바꾼다. 수동태로 전환시키면. 자, 제인이 앞으로 오죠? 제인 됐네. 그럼 여기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돼요. 비동사 써야 돼. 비동사 빨리 결정해. 뭐야? 시제, 시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봐봐. 그러면 워즈 아니면 워즈인데. 자, 뭐가 있어? 제인이 있으니까 워즈. 그 다음에 여기 거 PP? 당연히 레프트죠. 규칙동사니까 아, left. 엣, 떨어지면 안 된다 했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my father. my father. 이건 일반 주아니니까 생각불가. 했네. 인는 타자한테, 어떻게 했다? 비웃음을 샀다. 그래도 비웃었다니까. 타자한테 비웃었다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엣,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타도구사 9라고 요 놓치면 안 되겠지? 어. 이런 종류는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타동사고의 형태로. 자, 자 자동사고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또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이걸 타동사고로 관리해서 수동태 만들 수 있다. 어, 써놓기만 하는 거야, 그냥. 써놓기만. 써놓기 요, 게 1번이라면, 자, 2번 형태 소개했고, 그 다음에 3번 형태입니다. 습관. 이런 거또 있다. 어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헐. 플러스, 전치사. 이것도 타동사로 완주한다. 테 a k e care 대표적인. 4번. 하나 더 소개. 4개밖에 없어. 타동사 플러스, 부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전형적인 4가지 형태의 타동사구가 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이거 따로 한 번, 따로 2, 3, 4, 5번. 예문뽑아서할 거야. 그냥. 내버리시기로 생각하는 거. 자, 이번, 이번에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 다 했어 개념 잡아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절의 수동태입니다. 절, 절, 타동차 구가 아니라 절, 절, 절, 절, 절. 구에서 절까지 넘어왔어요. 자, 그럼 기본형 수업할게. 기본형 나가 쓴다 기본형 수업할게. 어떻게 나온다? 자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네, 뭐 나온다, 됐죠, 됐죠. 자 이때 여기. 음. 주어 동사니까 그냥 주어 원 플러스 동사 원뭐 이런 식으로 써 근데 이게 뭐다? 얘가 뭐다? 얘가 뭐다? 이거 설명식으로 그랬잖아. 목적이다. 목적. 됐니? 오 이것도 수험생 가능하지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잘 봐요. 자, 고치는 방법 1번, 2번, 3단계 다. 단계별로 갑니다. 먼저 요거를 빼는 방 먹자. 대절, 대절 옵니다. 주어 원 플러스 동사 원다 다시 똑같이 묶어줄게요. 얘가 이제 뭐가 된 거니? 봐봐. 얘가 목적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주어가 된 거야. 그지? 어, 여기가 어, 이제 이리 넘어왔어. 이렇게 넘어. 동사는 B 플러스 PP 써야 된다. 자, B 플러스 뭐 쓴다? PP 쓴다. 자, 는 이거 어떻게 돼요? 마 y 자, 얘는 당연히 목적격이 되어야 되겠죠? 바의 목적격. 일반주일 때는 바이댐 생략가능, 바이 피플 생략가능, 오케이. 자, 질문. 당연히 동사의 시계는 얘가 결정합니다. 수는 근데 무조건 단수예요. 네. 절이 절이 주어일 때는 무조건 단수다라는 거는 꼭 알아서.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과거였다면 머지가 뭐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3지였다면 무조건 이지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네? 어, 그러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지금 공식으로 해야 다 공식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쓴다, 이거 명칭을 다르게요 여기 다 가져오다 왜냐면 언밸런스야, 언밸런스 잘 생각해봐요, 여기 봐 야, 절이 조로 나오니까 술부가 짧아, 주부가 너무 길어 이럴 때 언밸런스라고 해서 밸런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주어를툭 던져줍니다. 가지어를 던져주면 나머지가 이제 쭉 나오게 되어있어요. B 플러스, B, B 플러스, B 플러스 자, 업적격 나오고 플러스 이게 여기에 뭐가 나다 대절인, 대, 주어원, 동사원 이렇게 나온다 여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진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서열하는 내용주어 형식주어, 형식주어, 내용주어, 가주어, 주어, 형식 주어, 내용 주어. 가라주어, 심주어. 이렇게 얘기해. 이것로 끝날까요? 어, 이게 끝이니? 이게 끝일까? 하나도 있다. 하나도 있다. 자, 보자. 내가 네, 봐봐. 실질적으로 주어는 뭐라고? 실질적으로 주어는 이거죠? 대절이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주질이죠 그러면 대절 속에 있는, 실질적 주어인 대절 속에 있는 또 주어인 주어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빠집니다. 여러분. 빠져서 주어 원을 주어로 해서 또쓸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얘가 나오면 이제 여기 다시 비동사 써야 돼. 비동사 변할 수도 있어. 여기는 아였는데여기지가될 수도 있어. 왜? 얘가 쉬일 수도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BPP. Danny? Plus. I? 뭐? 목적격. 주어지만, 주어의 성분이지만 목적격. 그 다음에 뭐 나와? 그 다음에 뭐 나와? 이게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이 주어 원이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가주어자를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게 이제 주어를 자리 잡으니까 여기서 튀어나왔잖아요. 이미. 그럼 이제 절이 아니라 절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대박 이 놈이 이제 주어 동사 원도 뭘로 바뀌냐면 구로 바뀌게 돼있어요. 뭘로 바뀌냐면 투구정사 로 바뀝니다. 뭘로? 투구정사.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 더. 투정서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투회고 PP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건 CJ 문제야. CJ 문제야. 이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야, 애들이. 헨리 이제 끝이야. 안돼. 됐죠. 자 이제 예문을 들어보죠. 뭐 예문 뭐 하나 더 볼까. 음. 여기에 걸맞는 거, 그지? 다 봐요. 사람들은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타자는 아,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타자는 아, 용감했다고. 라고 할까요 시제 한번 바꿔볼까요? 응? 용감했다고. 자 바꿉니다. w h 용감했다고. 뭐, 지금 모르잖아. Brave 네네. 어? 타자는 아, 용감했다고 맞죠? 요거자 분석해 보면 얘가 주어고, 뭐, 얘가 동사고, 뭐, 넷절이 전체가 목적어인데 그 속에 다시 타자이 주어 원이고 w h 가 동사 원입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에 형식에 맞춰갖고 한번 바꿔보자 말이야. 먼저 1번, 1번부터. 자, 1번을로 바꿉니다. 1번. 어떻게 돼요? 됐죠. 여기 쭉 쳐와야 돼. 나 혼자, 나 혼자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돼. 타자, 월즈, 그 다음에 뭐, 브레이브, 하단이 용감했다는 것은, 자, 됐어. 이게 앞으로 나왔네, 이제. 주어로 나왔죠. 그럼 여기다, 자, 시작. 현재니까 E즈 조금 단축 치 판단하니까 이즈 그다음에 P P는 뭐냐? s 그리고 Y Pron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도 됩니다 Y P p r o 일반적으로잖아요 생략 가능 없다고 생각 해 Y P Pron 없다고 생각 해두 번째 자, 이 자리다 에모집을수 있다 는해서가중이트 쓴다 그랬어 자 있었어 그다음에 이리 s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리 이세 s a 왜? 이거 생각했잖아 Y P Pron 네 그다음에 t a 하자 오, 멋진 문장이 나오죠? 왜? 어, 예. 균형이 맞잖아, 이제, 밸런스가. 주부가 짧고, 술부가 긴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좋잖아요. 타자, 월드, 브레이브, 이렇게 균형을 맞춰줬다될래마만막만은 뭐죠? 얘를 빼야죠? 주어 원을 빼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어, 중심과 화재 화제, 화제의 중심이 타자를 앞으로 뺀다. 이렇게 빼니까, 타자 나오고, Is 나오고, 세드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자, 여기, 여기를 쪄줘야 돼. 뭐니? 봐봐. 투정 사신다잖아 투프로 스원형 쓰는 건데, 미안 하지만 시제가 달라. 자, 이거 시제 보죠 현재. 여기는 뭐니? 과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봐봐. 이거는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투프로 스원형 써주는 거고, 얘는 어떨때냐면 시제가 다를 때야. 서로 시제가 다를 때는 투에 비비 써지는 거야. 그러면 시제 가봐. 여기. 이하고 이하고 시제가 다르죠? 다르잖아 시제 시제 다르면 못뭐 쓴다고요. 투 에브 PP. 요거에 PP 뭐니 비이죠 에브 비. 자 이거야 이거. 이거 쓸수있느냐없느냐가 결국 관건이야. 못 네. 쓰는. 뭐, 네. 바이는 생략된 거예요. 생략했잖아 내가. 아 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잖아 이미 정서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다 얘기했잖아. 하고 왔잖아. 그지